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Oh yeah 숙취가 날아가는 기분 어떻게 하면서 잠들었을실은 빈티지도 기억가 나는 포트와인 덕에 널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지 기억에 아쉬운 건지 다행인지 열심히 shut down 너도 나와 같은 느낌이 어떤가 I don't know 나도 잘 모르겠지만 <웃음> 명이 기억나 얼굴 얼굴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고 믿어 <웃음> Good morning 이렇게 문자를 보내 Good morning, hope you ever, good, good, good. morning, hope you ever, good, good. good morning, o p e y ever, good, good, good, morning. good morning. 좋은 아침이야, 참 신기한 일이야. 마차필이 맘, 때쯤이면 나 어딘가 떠나려는 맘. 미생게 너와 함께면 알아줄까, alright. 행여나 hey, 내 고백이 부담스럽다면, yes라 말하기 좀 목을 안 든다면, 편하게 얘기해, 하고 싶은 대로, 너의 모습 그대로. That's better. 너무 서두르지는 않아도 돼. 너의 마음이 변할 때 대답해 주면 돼. Yeah. Good morning, 이렇게 문자를 보내. 좋은 아침이야. 너에게 빠진 거. y e 은아 s 이지 y 나 y o y e a h s b e a 이로 m e o d y b e t o 느낌 이 전에 곱쳐나 고파 yeah, I, hope yeah. good, good. Good I hope you ever Good good morning I hope you ever Good good morning I hope you ever g o o good morning I hope you ever Good good morning